하이저 앙삐릅니다 이번에 먹어볼 신메뉴 바로 이거는 아마 기다려 셨던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 신메뉴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먹방 혹은 리뷰 유튜버 분들께서도 많이 다루기를 고대하고 계셨던 그런 신메뉴일 것 같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마블로 악마 치킨입니다 마늘과 불맛으로 구성이 된 마블로 치킨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마블 마늘 프레이크도 있고 파프레이크도 있습니다 매운맛이 조금은 더 많이 이안에서 맴도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초록색이 파, 파프레이크 그리고 노란색이 마늘 프레이크입니다 푸라닭의 상징이나 할수 있는 푸라닭만의 고추마요소스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여기다가도 찍어 먹어 볼게요 맛평을 해드리자면요 전반적으로 유사제품 하나로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참깨라면 딱그 맛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맵찔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손쉽게딱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다음 식메뉴로 찾아뵐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빠이징!